Anyway. 여기는 <놀람> 어. <또>. 아, o you get hung up. Kunta, some 이 o o m w i n b SPSC. It's o n l 요 p a 요 s i o n I am. b 아 n i you can tell. 여기는 텐트 존이 a 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광보인데 갈까? 광보인데 상처들어야아 들어가자 네짜 전화 질이아니가 자기랑 있으면 가이똥 맞았다 진미채가 안아다면 너무하고있다 먹아 아, 맛있겠다 아, 진짜? 와, 아 그때 그때 내는데아 크리스마스 때 그때 내가 악뮤 악수도 붙잡는 거야. 크리스마스 이분 날에는 이주은 이제 거기에 애들 데리고 가 가지고 아니현른 사람을 한 건봉 하나. 근데 또 내려가 죽고 많이 샀던 한국에서는 등상 보여 안 보여? 뭐될 거야 아무나 먹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생겼어 뭐라 내게 더위는 미리 빨리 가라고 전부 다 하지 않고 준비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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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보고 싶어. 속이 야, 일어나. 일어나. 자동 건조를 시작합니다. 뭐 했다고 피곤한데? 시간 잤잖아. 난 4시간 자고 출근했는데, 기가왜 자는데? 딱 <웃음> 먹어봐. 안에 버터 넣어서 구웠거든? 일단 식었다. 아까 따뜻할 땐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우리 옷을 잘못 선택했다, 오늘. <웃음> 운동하러 갈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냥 너무 난하게갈것같아 <목소리도> 아무도 안해 곳이 말다고 제습 청정 아나 아, 고사리 안 좋아하는데 콩라울도 얼마나 맛있는데 은근히 나물이 많다 나물 나물? 나물 누가 나물이라고 하는데 나물이지 나물, 나물. 편안하냐고. 어? 나물이라고. <웃음> 굿. 뭐 먹는 거? 여기 담으려고? 이건 파스타 그릇인데? 오늘 편견이라고 한다. c 장금이 <목소리도> 한든 배우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에센스의 아, 그도 괜찮고요. 손 들으셨어? 아, 오케이.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명품 가방을 사주셨습니다. <웃음> 아니, 결혼을 앞두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책 출간한 거, 그거 뭐 약간 축하의 의미로 선물을 사주셨는데, 제가 이때까지 명품 가방을 갖고는 싶었는데 솔직히 막 몇백만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사고 싶을 정도도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품 가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단한 개도 없었어요. 제일 비싼 게 비비안 웨스트 80만 원짜리 가방?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저한테 1 0만원딱 주시면서 갖고 싶은 걸 사라 하셔가지고 손을 벌벌 떨면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현대백화점에 가가지고 나씩 팩을 해왔죠 루이비똥부터 풀어볼까? 아... 테두리? 런다 어. 음. 비싼 거부터 하네 음. 루이비똥이 다싸아 맞네 한데. 냄새는 어떻습니까? 냄새는 조금 구리 너무 예쁘다 음? 제일 스크래치 안나는 가죽이라서 엄청 조심해서 써야돼 그 그래, 냄새가 현재 좀낮난 좋은데 잘 모셔놓고 두 번째 구찌를 습니다 나는 디자인은 얘가 조금,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아요 그런거 하지마 구찌 얘는 얼마였죠? 400만원이었습니다 아까 루이비이 370만원 어떻게 오는구나 그 3색 스트랩이다 찢는다? 어차피 이거 안칠 거니까 근데 나무 저고에 예쁘네. 어, 이게 이제 구찌의 트레이드 마크 스트랩 들어 있고, 그다음에 어, 이거는 진짜 캐주얼하게 쓸수 있는. 나는 왠지 이거는 잘안쓸것 같긴 해. 그지? 뭐저봐 어때? 근데 지금 이런 옷들 입으면 다 어울리지. 좀 무슨 메이플 캐릭터 같다. 에이? 캐시한 거 같다, 저기. <웃음> 아 지금 옷차림이래서 그렇지 예쁘게 입고 하면 예쁘다. 너무 없어 보인다. 아... 아니 애가 너무 거적대 같은 걸 입어가지고 자태코가 아는 거지. 근데 여기 버터롤이라 가지고 버터를 굳이 안 넣어도 되긴 한데 넣는 게 낫겠지? 오리지널 한참 오리지널 한번지 <웃음> <웃음> 오리. <웃음>